예, 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안명유입니다 김만국입니다. 예, 이번 컨텐츠는요, 동아민수 리뷰 298호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요, 삶의 또 다른 경험, 찬의 경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편하게 풀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티클은요, 제가 읽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예전에 SF, 어떤 그런 공상과학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본 장면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빌리티 비니스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요소들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자동차를 탈 것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벤츠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냐?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요. 운전석에 딱 앉잖아요. 그럼 이제 센터 이 센터보드에 손을 딱 얹는 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 센터보드가 컨트롤, 컨트롤 보드가 쫙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시동이 걸리는 이게 어디서 모티브를 얻어왔냐.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왜 공룡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교감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 그걸 구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뭐 버튼을 그냥 한번 클릭 한다거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다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벤츠차 자체의 고급차 이미지도 유지하면서 색다른 차별화 포인트로서의 요소로도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고객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고객은 단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구매하는 거다 이제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해지는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동차라는 것들이요 이제 기술들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율로 차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여유를 뭘로 채울 거냐 우리 소장님 차 타시면 이제 운전 말고 뭐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된다면 네. 어, 차에다가 이렇게 좀 고급 오디오를 하나 설치해서 음.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격조 있는 취미를 예, 예. <웃음> 와인도 한잔 하면서 네 그래서 자동차라는 공간이요 이제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삶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의 작은 거주 공간으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의 모 자동차 회사는요 48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을 자동차에 설치를 했답니다 네네. 이게 작은 화면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이제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런 것들이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에 대한 잠재 욕구들이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차라는 게요. 이제 실내 공간이 더 확장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3천 개라 그러거든요. 근데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수 있, 있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부품들이 줄어드는 만큼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넓어진 공간을 뭘로 채울 거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내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한 욕망들이 각자 다 새롭게 이제 퍼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왜 바퀴 두 개가 있고 밑에 받침대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일종의 스케이트 보드 같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스케이트 플랫폼 보드는 하나로 통일화 되고요 그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공간들이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앰뷸런스가 되어야 될 때는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다가 앰뷸런스 일종의 캡슐 같은 공간인 거죠. 그걸 얹으면 되는 거고요. 짐을 실어야 될 때는 짐차 공간을 그 모듈을 실으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과 캠핑 가고 싶다는 캠핑카를딱싣면 그렇죠. 되고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일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표준화 규격화되다 보면 운전하는 재미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뭘 고민하냐 일종의 튠업 기능을 좀 넣어야겠다 우리가 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각자 취향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몇몇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예. 주행하는 맛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하면 음. 괜히 없는 진동과 음. 소리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음. 음.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기 해 그리고 차 타는 맛이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동차의 이용 형태가 이제 완전히 변화될 거다라는 건데요. 이게 단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운전자로서 차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뭘로 타는 거냐? 승객으로 타는 거다라는 예. 겁니다. 그럼 이제 승객으로 자동차에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운전자로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점점 일상화,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승객이 차를 타면요. 그 사람의 표정을 읽는데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요, 이사람의 오늘 컨디션, 오늘 기분 이런 것들을 파악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 실내 온도, 그다음 조명의 밝기, 뭐 틀어주는 음악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서적인 위안 내지는 만족감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실제로 최근에 그 요식업계에서 이렇게 혁신을 꿈꾸시는 분을 한분 뵀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냥 한국 사회가 이제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가 너 요즘에 밥잘 먹고 다니니라는 얘기만 해도 자살률 뚝 떨어진다고 음. 합니다. 이 계속 비즈니스가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모든 이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궁극적으로는 와, 사람의 이 감정.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뭐 예, 단절, 단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런 노력과 감성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마 고객들도 뭐 좋아하고 정말 사회적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창출하면서 비즈니스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찬의 경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이 컨텐츠를 소개해드렸냐면 제가 요즘 의료계 이런데 강의를 가거나 자문을 받아서 가다 보면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환자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병원, 우리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환자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도 표준화, 기계화, 뭐 규격화되다 보면 이제 이런 차내 경험들이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하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의료 쪽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몇 가지 디바 r 에 음. 소개된 사례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예. 그 일본의 한 어떤 병원은 장례식장 보통 이렇게 지하 뭐 이런데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병원 맨 꼭대기층에 설치를 했대요. 오. 하늘나라와 제 가까운. 그또도 아. 이제 감성적인 배려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그, 그런 모습들이 보면 이제 관점의 전환인 거죠.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환자들 혹은 뭐그 가슴 아픈 일을 당한 분들의 이제 감정에 이입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녹아 들어가면 그런 혁신이 뭐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성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감성적인 부분까지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결국 고객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